아코래 그 추워. 그래 그래 그래 야, 처음로 되겠어. 정원 축하해. 각요. 아, 네, let's go. 야 우리 벌써 3것같아요 뭐 아. 아, 아니다. 오, 오 3이네. 오, <웃음> 미쳤다 <웃음> 너 진짜 뭐야? 뭐이야 어, 다시. 뭐몇번가 아이고 백. 백도. 백도예요? 이거 하이픈. 이하이픈 뭐였지? 진짜 왜 이렇게 걸린 것만 걸 저 고래 싫어요. 빨리. 고 고래가 좋아. 아아아아아고래고아아아 바이바이 고래가 좋고 고래가 좋고 하자이길수 있어 고래+ 고래+ 고래+ 고래 아 하더라고.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아하하하하하하겠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 아! 하하아하하 아, 이하 아, 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라 나이스, 또해, 또한다고? 뭐야? 좋아 고래가 좋아, 아 고래가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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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안 해봤다. K K K. 어, 그럴까요? K 갑시다. 과연 재킷팟이었나? 아이 재밌게. 아, K. 아니, 아. K. K. 아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어왜 아니. 아니. 그러세요? 어왜 그러세요? 이거 갈까요? 아, 예 예. 왜 그러세요? 아 오케이 아, okay. okay. 아, 아, okay. 가자. 가자. K 가자. 이거 아니야? 스포츠 가자 스포츠 스포츠. 와 잠깐만. 맨발 투운. 시작. 제가 좋아하는 거 축구. 오케이. <웃음> <okay. 웃음> 어냐 어. 귀여워. 어. 깡팩. 어. 아, 손이요 피규어 아. 스케이팅. 오, 맞아 맞아 오, 아... 아. 아 야, 뛰어가면 아, 안 돼, 뛰어가면 안 돼. 이거, 이거 테니스 선수 말하면 로라 <웃음> <테니스. 웃음> 아, 몰 테니스. 아, 뭐 패스, 패스. 니키가 모르냐? 아. 니키, 니키가 할 아, 수는 아, 안 됐다. 아이랜드 친구 중에 잘잘 어. 비보이. 아니야. 그 운동. 또, 또, 또. 계속... 체력. 체력이 관리... 마라톤어 <웃음> 맞아. 와 너무 힘들다. 힘들지 않냐 <웃음> 너무 힘들어. 살이 커질 것 같아, 진짜. <웃음> 첫 아, 정상. 드라마. 아, <웃음> 아, 영화, 맞아, 영화. 영화, 영화를, 영화를 하자, 영화. 오맞죠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영화를 합시다. 오케이. 영화도 유명한 거면 대사만 할것 같아. 오케 우리 네개 나왔어. 네개 4개 나 대사 가능하지 어. 시만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큰 숫자! 잠깐만! 잠깐만!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고어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We are c h a m p i o n